팀퍼나 잠깐 해보죠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아 맞다. 유탄 발사기 먼저 시도해볼 거니까. 하우지 눈봐 이거. 어. 눈 성애자들. 정상적인 거좀쓰자 정상적인. 거 <웃음> 완전 운동가는. 약간 아저씨들 <웃음> 사 사고 <40대> 싶다 아저씨들. <웃음> 골프제 달라고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와, 완벽해. 와 진짜 대박이다. 봅시다. 얼마나 작아졌는지 한번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투사체가 작아졌어요. 이제 옛날에는 공이 이제 요 크기가 아니라 요거 그니까 이 모델만큼의 크기였어요. 네,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유탄도 이제 크기가 이만하진 않거든요? 이것보다 진짜 한 진짜 완전 작아요. 요거에 한, 8, 6분의 1 정도에요, 크기가. 요 녀석은, 공크기 그대로가 이제 히트박스였기 때문에,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 하죠. 이렇게 렉이 좀 걸리는 거 아니야, 근데? 어, 안 맞아. <웃음> 이게 내, 내, 문제인가? 이거 내, 내 사용자 문제인가? 잠깐만. 어, 확실히 안 맞는다. 어. 확실히 히트박스 달라졌어요, 예전에 비해 아닌가?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래도 아저, 아저씨 패션 했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한번 골프도 쳐주고 해야죠 그죠? 이거는 이거는 그냥 내 에임이 안 좋았던 거라 뭐 어, 진짜 안 맞는데? 잘했다 패치 잘했네 이거 솔직히 부조리 하긴 했어요 너무 피격한정 커가지고 그래도 잘 맞네. 막 극적인 변화는 아니라. 미안해 스나이퍼야. 난좀 살아야겠다. 와안 맞는 거 봐. 와잘 맞는 거 봐. 와잘 맞는 거 봐. 와, 와잘 맞는 거 봐. <웃음> 그쵸? 데무맨 역시 여전히 사기네요. <웃음> 이렇게 너프를 당해도 여전히 잘 맞는 거는 <웃음> 사기가 맞다. 그냥 사기다. 깜깜이다 머리 기부. 나이. 와, 나 죽을 뻔했는데, 화았네 <웃음> 지금 밑에 뭐야? 야 이거 뭐냐 이거? <웃음> 이거 뭐냐 저거? <웃음> 아저 크리 뭐야? 이거 어폐. 위험 종자는 제거해야 합니다. 죽었대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<웃음> 차폭댐 죽었대요 야 이거 이거 진짜 왜이렇게 뭐 무거워진 느낌이지? 원래 이렇게 안 무거웠는데? 아니 공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물리엔진도 조금 중력 영향을 덜 받거나 뭐 그런거일수도 있긴 있지 않을까? 근데 무거우면 더 받아야 되잖아 아니면 지금 내가 게임을 오랜만에 켜가지고 느낌이 다른 걸 수도 있고 에라이 얘들아 저기 위에 헤비 위에 헤비 잡아야 돼아다 어안 된다? 아군이 아군이구나 아구니, 뭐야? 어시씨왜 들어와? 자 머리를 내놓으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? 파도법이야 이후에 했던 게임이요? 그게 뭐였지? 무서운 아내는 아닐거고 분식집 <웃음> 이런 분식집 같아 너 뭐야? 모르는모르줄 아나 봐 편향성이 심했어요? 예를 들면요? 아! 채팅보다가 체력을 못 봤어 출생식이 <웃음> <웃음> 어이렇지아얘 높다시... 사다리 탈줄 알고 지금 저기 있는 건가? 아이 집이 귀여워 이 사다리 탈수 알... 있을 줄 알고 저기서 서 있던 거야 <웃음> 여기 아까 스파이가 여기서 <웃음> 이러고 <이런 거> 있었어 <웃음>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 <웃음> 어딨어? 여깄다 여기 있다, 여깄다 여기 있다. 올드6 이제 뭐하는지 볼까요? <웃음> 아 잠깐만 나 이거 못참는다 이거 못참는다 아 이거 못참아 야우버줄게우버줄게가서 싸워봐 안돼 은폐했어 어디가? 뛰어, <웃음> 뛰어. 우리 올드6 뭐하는지 보자 <웃음> 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는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때를 노리고 아.. 아.. 안 돼.. 어 여기도 준비가 있네 이 친구는 뭐 하는지 봅시다 이 친구는 뭘 지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뭘 지어야 우리 팀에게 도움이 될까 좋아 선택했어 아텔레포트를지어주면 팀이 고마워하겠지? 우리 기염덩감올드 식스 어디 갔어? 올드식스 지금 아직 스파인데 아 죽었어 전기가 되었습니다 저런 <웃음> 올드식스 여기다 있오 그는 세핑을 했어요 그리고 맞아 죽었어요 <웃음> 어나 죽었는데 에라이 <웃음> 야 보자 보자 보자 그는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신의 칼을 관찰하면서. 다른 유비도 볼까? 뭐? 좀 재밌을만한 유비 없나? 우리 CL친구 좀 따라갈거야? CL친구를 지금 계속 안 보고 있는데 이친 어디서 뻘짓하고 있는거야? 여기있다 CL. 이 친구는 텔레파터 출구를 짓고 디펜을 짓고 있어요. 입구가 어딨나 했더니 입구는 <웃음> 친구야, <웃음> 우리 이미 스폰 바뀌었어. <웃음> 아까 1포일때 지원했던 텔레포터 입구 지금 그대로 냅두고 지금 여기다 지웠거든요. 아어떡 하냐. 여기 이제 아무도 스폰 안 하는데 여기서. 찾아야겠다. <웃음> 우리 CL이 어디서 뭐 하니? 저 레벨이요? 그쵸 많이 높진 않죠 제 레벨 77밖에 안 돼요 많이 높진 않습니다 으아! 아무튼 확실하게 이제 무사가 무쇠도 실력무기가 됐다 아닌가? 아닌가? 개잘맞는데? 뭐지? 겁내 잘 맞는데요? 기분 탓이었나? 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개흙이들 <웃기네. 웃음> <제>, 쟤들이 뭐해? 개..쟤들이 <웃음> 뭐해? 스파이 <웃음> 들이서 데이트하는데요? 잘 맞는데? <웃음>